아, 이게 안 되겠는데. 더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. 야!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거 뭐예요? 아, 어, 아! 아, 아! 도망가! 개, 개발! 도망가야! 무슨 일인데? 개발! 개발! 뭐야, 어? 어? 진짜? 어떻게? 야, 지가 왜 썩어? 뭐, 이, 뭐, 니가? 콜라 먹을까? 아니, 사이다 먹을까? 아니, 탄산은 싫어? 왜냐? 트름 나오니까. <웃음> <웃음> 어우, 트름이 왜 나오고 있네. 저기요! 어? 너, 너 트름 거지? 몰라? 트름, 트름, 밖에 있어! 아이, 트름 소리 못 들었어요. 어, 다행히 내 트름 소리 못 들었구나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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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보내버린 거 맞아요? 쫓겨난 게 아니고? 이포분들은다 죽어야 돼! 아! 찾은 거! <웃음> 아 그러니까 바깥에 교회에 있다는 거죠? 그래 몇번 얘기해? 아 알았어요 직접 뭐볼수 없다면 제가 직접 가서 찾아봐야죠 어 진짜 쟤... 제... 나 이쁘니? 아니요 진짜 못생겼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어? 저기 있다! 찾았다! 찾았다! 서큐버스! 166! 서큐버스! 166! 성모마리아 아, 아, 아 찾았다! 오늘도 성모마리아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제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<웃음> 마바녀바라미타심녀반더제보사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어? 누구세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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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잠 무슨 소리 들었죠? 아 어, 예, 어, 불만 무슨 소리가 난거 같은데. 제가 먼저 가볼게요. 뒤에 따라오세요. 어 역시 남자. 저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. 왜요 <웃음> 왜요 왜요? 제 목소리 예뻐요? 아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. 아 석유버스 목소리 더 무서워 진짜. 뭐야? 아니야 잠깐만. 자 이쪽으로. 이쪽으로 갈게요 어.. 저쪽으 가요 어, 어떡해. 아.. 어떡해 왜 그래요? 아.. 어, 깊어 마치 동굴이 우리 코봉식 콧구멍 같아요 뭐 장난해요 지금? <웃음> 장난 아니거든요 아.. 빨리 따라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.. 왜요? 여기서 길은 제가 걸을게요아 앞으로 가봐요 그러면 자.. 잠깐만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갈까요? 알아맞춰주세요. 빙동댕 <웃음> 오른쪽. 거기 왼쪽인데요? 어머 <웃음> <웃음> 어머 미안 미안. <웃음> 저기 초등학교 나왔어요? 안 나왔어요. 하긴 <웃음> 뭐 S C P 가 초등학교로 어떻게 나오냐? <웃음> 어? 어 왜요? <웃음> 방구 소리예요 와! 미쳤어! 으 냄새! 오! 살려주세요! 오! 거북이가 개부붓이니까 무서워! 와. 방구 안 껴요? 저는 안 껴요! 저는 이슬만 먹어요! <웃음> 너, 뭐야 이 방구 소리는? <웃음> 아 아까 먹었던 비빔밥에 소화가 안 됐네 죄송해요 <웃음> 와 진짜 답없다 존누나다 진짜 아 이게 안 되겠는데 더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와, 저! 저! 저! 저!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안 되겠어요. 제가 저괴물을철 테니까 가정하지 마세요. 어, 그러면 저는 다시 기도를 하고 있을게요.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어. 아 그래요 그러면? 있자. 이 정도면 맞서 싸울 수 있겠지. 나의 강력한 화력. 이야아버리겠다출아이다코아아 가자 이 녀석 어아아아아아아아 우리 166 서큐버스를 힘들게 한이개물에서 어디있냐고? 어, 또 소리가 들렸어 어, 어? 저... 저 불빛은 뭐지? 청쇄거 음, 가만 두지 않겠다 천천히 천천히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어! 천천 찾았다! 수, 손 들어! 이개물에서가 <웃음> 손이 와, 손이 와. 아 뭐야 잠깐만 너 무서운 괴물 녀석 아니야? 나는 사실 이 동굴을 지키는 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을 못 찾아서 그 만장소 괴물이 되고 말았죠 깜짝 놀랐잖아요 밤마다 오로지 끼니까 서큐바씨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<웃음> 저좀 꺼내주세요 제발 좀 맨척 따라오세요. 제가 나 가는 길을 아니까 안돼 줄게요. 자, 따라와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쪽이에요. 저기 보세 아,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를 기하고 중하시. 조금만 해 봤어요. 옮겨 봤어. 어, 어,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모르듯이 내가 살아 돌아왔으면 제가 다 처리했다는 거죠. 오, 오 진짜! 오 대단해, 대단해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자 이제 저와 함께 S C P 재단으로 같이 들어가요. 오 그래, 그래, 고마워,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그 일본어인데? 어, 죄송해, <웃음> 죄송해. 자 따라오세요. 이제 여기도 나와 끝이구나. 자 이쪽이에요. 오 그래, 같이 가요. 어디 가는 거야? 제가 쫙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야 놀리동산이야 뭐야 오, 지가 막올라다내려다올라다내려다오오정기호기자 출발합니다 아유 신나셨네요 누나 오 진짜 재밌어 어 나의 우승 계속